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주말에 생겨가지고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일날 어, 형덕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오신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되셔가시는데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이번에 아주 잘 만드셔가지고 공유를 해주셨네요 2주 동안의 매매 수익을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300만원 정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4천만원 조금 넘게 만든 수익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친신님께 네, 친신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하십니다 친신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보시면은 u s 백이랑 이제 나스닥이죠, 1스백 파운디엔 그리고 뭐 v 위엔 엠페오, 골드, 유에스백 정도로 이제 많이 거래를 하시네요. 보시면은 수익. 수익해가지고 36,5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요 형도님이 올려주신 이 글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날 형도님이 이제 글을 한번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 글은 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셨는지 매매 분석, 프로세서라고 하셔가지고 글로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생는 주봉, 일봉을 보시고 추세를 확인 그렇죠 만약에 상승 추세이면 은 매수를 잡고 하방 추세면 은 매도를 찾는 방법 그리고 더 낮은 타임프레임 4시간, 1시간 봉에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거래를 할수 있는 이제 위치를 찾는 거죠. 즉 지지선과 저항선의 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형덕님은 이제 오분봉이 오셔가지고 어, 캔들 패턴을 보신 후에 거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화살표가 있는 곳에 어, 가, 가격이 도착을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본 후에 그 다음에 거래를 진입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첫 번째, 높은 타임 프레임.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방향 분석. 만약에 상승이면 매도 하방이면 얘도, 그죠? 그 다음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엔트리 거래할 수 있는 그에 잡기. 그쵸? 높은 타임 프레임의 방향에 맞춰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은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에 계시는 모든 학생분과 저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인 일단 전반적인 방향을 잘 맞춰야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더 높은 성공률의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법 기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기법이 기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쵸 보시면은 주봉 1봉에서 추세확인 4시간 사진분에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찾기 그 다음에 더 낮은 타임프레임모여서 캔디패턴 보시고 거래하기 그쵸 근데 여기서 하보면은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뭐가 제일 어려운가 바로 바로 멘탈입니다 바로 멘탈이 멘탈 오늘 쫓기 시작하면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래를 쫓기 시작하면 억지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즉 안좋은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런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쫓기 시작하면은 한번 두번 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쫓게 되고 한번 두번 거래를 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내가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집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장 중요하다. 내 거래당 1% 이하의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하자. 2 이상, 1% 이상 거래를 할시 나중에 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로스가 났을 시, 네, 로스가 계속 나오면 나중에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빨리빨리 복구를 하고 싶으니까 다시. 이제 돈을 쫓기 시작하면서 나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또 진행이 되면서 거래의 내 리스크 이것은 몇 퍼센트로 이제 기 계급수적으로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어카운트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마진노스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거래의 리스크는 1% 이하 그렇죠? 이런 멘탈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기법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혼자 이것을 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거나 메탈적으로 누가 도움을 주거나 거래에 대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그룹 세팅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 좋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경험감 그리고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를 수익 공유까지 이런 식으로 멋있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골드 1랏 3랏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아주 좋은 수익을 만실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2000달러, 2000달러, 거진 2000달러, 1860달러 그렇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외환거래를 통해가지고 하신 후에 쳇바퀴에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버리고 싶다 그러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이번 주도 좋은 거래 많이 찾으시길 바라면서 좋은 수익 만드세요. 고맙습니다.